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 부부라면, 연인이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꼭 봤으면 하는 영상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이라면 요안 싸울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요 싸우고 나서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싸우고 나면 요 나는 바로바로 바로 풀어야 되는 성격이고요 내 상대방은 요 시간을 좀 갖고 놔두면 알아서 풀린다는 입장이거나 종종 회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요 어쩌면 이 문제는 접근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보통 내가 좀 빨리 풀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내 상대방도 나처럼 뭔가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상대방이 바로바로 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내 상대방의 기분을 바로바로 풀어줄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풀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쩌면 내가 상대방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기분을 알아주거나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급한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평소에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요. 우리 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갑의 위치에 있다고 라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분들이 조금 빠르게 풀려고 하실 거예요. 물론 아주 간혹이지만 의의 위치에 계신 분들도요. 빠르게 풀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겠죠. 보통 가의 위치에 계셨던 분들은요 우리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기분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난 여태까지 이렇게 놔두고 방치하면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 상대방이 내 기분을 달래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줘서 그런 기분 좋은 상태로 나는 오늘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상대방과 진심으로 잘 풀어보자가 아니고요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 내 상대방에게 대화나 화해를 요청해 보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급하게 화해를 요청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때도 요내 상대방이 전해드는 느낌은 요 아주 형식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내가 너한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기분을 빨리 잘 간파해서 내 기분을 풀어주도록 노력을 해봐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건 아닐까요? 빨리 풀려고 하는 나는 요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요 내 상대방은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고요 오히려 내 상대방은 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때 자기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 마치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분을 내세운다고 라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지금 형식적인 사과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를 할 때도요. 그 사과 뒤에 이미 어쩌면 내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나는 이미 정해놓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화나 화해의 요청은요. 내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지금 손을 내밀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고 강요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내가 매번 주장하는 무기는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 그럼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매번 나만 너한테 이렇게 노력을 하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요 겉은 화해인데요 속은 강요라고요 분명히 내가 화해를 요청한 건 맞는데 내 상대방의 속은요 뭔가 더 불편해진단 말이죠 형식적이긴 하지만 화해를 요청하니까 안 받아들이자니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고요 받아들이자니 그 이후에 자기가 못난 사람처럼 생각되고 매번 자기만 노력했다고 라 주장할 게 자꾸 두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화해를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 내 행동은요. 어쩌면 천천히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진심은 담겨있지 않으면서 자기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는 라 생색내기만 담겨있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내가 빠르게 화해를 하려는 입장이거나 약간의 갑의 위치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요. 사실 화해 요청이나 대화의 요청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나도요. 어쩌면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 화해 요청을, 대화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조금은 더 잘못을 했다라는 걸내 상대방이 많이 이해를 해줬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먼저 요청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상대방이 그럴만하다고 인정이 되나봐요. 나는 어지간해서는 인정을 잘안 해주는데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격이 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요그 안에서도 계속 자존심을 부리거든요. 내 잘못은 살짝 인정하면서 요 상대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라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완벽하게 풀어준 적은 없는데 푸는 척하면서 상대와 같이 잘못된 것을 묶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 상대방이 풀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영 뭔가 찜찜한 거거든요. 오히려 억울한 마음을 더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이나 영 찜찜한 기분들이 내 기분을 흡족하게 또 풀어주지 못하는 그런 대화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격하게 싸우게 되겠죠. 평상시 같으면 내 상대방도 안 싸우고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만큼은 요 자기도 너무 억울했나 봐요. 그래서 나하고 싸웠고요. 그렇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풀어주려고 하는, 화해하자고 하는 내가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속상해지면서 자꾸 마음의 벽을 더 쌓게 될 수도 있겠죠. 풀어주려고 했을 때 바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또 바로 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 상대방을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려고 하고 있던 내 상대방은요. 이렇게 또 금방 비난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들 수도 있겠죠. 이제 둘다 격해지면요. 앞에 무슨 이유로 싸웠는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화해 요청을 했는데 네가 안 받아줬어. 너는 화해 요청한다고 하지만 늘 그런 식이야. 이렇게 원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감정대립만 이어지면서 제 2라운드가 시작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빠르게 화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나도 억울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의뢰위치에 계셨던 분들은 이 마음을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화해 요청을 하지 말아 보세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보시면 되잖아요 노력을 안 해도 될 건데 노력을 하고 나는 지금 또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억울하실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마음으로 자꾸 접어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뢰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분들 중에서도요 빠르게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앞에서 갑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빠르게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애처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없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눈치를 잡고 보다 보니까요 누가 잘못했던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 봐요 갑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그러다 마음이 떠날 것 같으니까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는지 내 상대방이 잘못했는지와는 상관없이 갑에 마음을 풀어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경우겠죠 근데 사실 여기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요 의뢰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애처롭기는 한데요. 결국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그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려고 할 때는 어떠한 말이든 진심을 담아서 처절해질 정도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내 상대방은 빨리 풀려고 하고요 나는 천천히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하는 것이 잘한 거냐 천천히 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쪽에 관점을 둘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 상대와 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 상대방이 수긍을 하고 내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마음이 풀릴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줄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빨리 풀어야 되는 사람이라면요 이걸 못 바꾸겠다면요 빠르게 풀고 싶다면요 내 진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빠르게 전달만 하세요. 그리고는요. 기다려 볼 수는 있어야 죠 그게 진짜 빨리 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빨리 풀자고 손 내밀면서 빨리 손잡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수도 있겠죠. 내 상대가 느리게 푸니까 답답하지만요. 내 상대는요. 내가 빨리 푸는 게 무서워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과 나는 풀고 싶어요 그럼 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지금 그 푸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고요 제대로 풀어주지는 못하면서 더 꼬아만 가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죠 만약 내 상대의 마음을 잘 풀고 싶다면요 우리가 싸웠던 문제를 잘 풀고 싶다면요 내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을 잘 담아서 상대에게 진정성으로 던져줬는지 그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전했다면 그 상대방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조금 더디온다 하더라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면서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다가왔을 때 그때 웃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준비도 되어 있는지 그렇게 진짜 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